많은 여성분들이 아빠 이제 미끄지 자, 엄마 아빠 우리 영상이 조회수가 10만회가 넘었어 아유,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자 행복한 이님이아 이분 동기네 전일공수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군번들 찐특전사입니다 아빠 화나게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숨겨진 비밀병 <웃음> 아제 일본으로 갔어 내가 나는 일본으로 가고 동기인데 그 연도에 다른 분은 엘리트 중 엘리트 아니셨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엘리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뭐이 사람아 <웃음> 나는 병이지만 딱 그거 뽑혀가지고 100번 이렇게 글로 쓰고 신혼조회도 하고 이런 걸 뽑혀간 거야. 어,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가 살아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또 있어. 대한민국 1% 최강특전사가 맞대. 당연하지. 아 진짜요? 100% 그지 아니 근데 아, 왜 아빠가 말을 하면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아, 진짜. 아니 댓글을 봤을 때는 아 진짠가?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아, 남편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어, 아빠 귀엽다고 경하수님이 어. <웃음> 아버님 아이, 너무 맞아. 귀엽다고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아유 정말 아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어, 양승길 님이라는 어, 분이 있고 어. 그 후배님이 또 계시는데 어. 둘이 어. 만났어 우리 영상을 보고 여기 채팅상으로 어,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몇 대대 근무하셨나요? 전 21대대 근무했습니다라고. 음. 나는 오공수 대대 근무 안 하고 낙가산 정비대 근무했지. 음. 그래도 몇 대대, 뭐, 이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랬어? 그 대대 안에, 어. 그 본부대, 음. 뭐, 이거 다나지지 안, 안 그니까 몇 대대에 있었냐? 음. 아니, 나는 몇 대대가 아니고 낙가산 어. 정비대라니까. 아, 그래. 깜짝 서 아, <웃음> <이모나서는>. <웃음> 아 신발해, 진짜. 이나미치겠 <목소리도> 진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아빠가 너무 기가 살것 같은데 다 이제 단결 이러면서 선배님 선배님 존경합니다 <목소리도> 단결 선배님 어, <목소리도> 어. 저흥룡부대 출신입니다 <목소리도> 선배님 이러더라고 아니 어, 그래. 특 전사가 이렇게 막 힘이 셌어? 아 당연하지 그때는 어, 나 진짜 이번에 진짜 깜... 영상 깜짝 놀랐다 댓글 보고 그때 응. 당시 특전사 알아줬지 오 와. 근데 가만 나는 진짜 특전사라 해도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음, 응야 깡칠 무대 박군 나오고 나서 특전사로 진짜 박군이 워낙 잘하니까 그래 아. 이거 완전 그냥 박군이 완전히 특전사가 길을 아. 살렸네? 자기 길까지만 다 살려준 거네? 그런그럼 그런. 아우 박군님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앞을도좀 달렸어 어떤 분이 병장 제대해가지고 시끄럽네 안 내가 여지껏 유튜브를 찍으면서 3년 내내 내가 얼마나 아주 고생을 했는데 안 내가 망치 천도 치고. 빵빵빵빵 <웃음> 빵빵빵빵 내가 고개 너 이거 해가지고 내가 고개 다 아파갖고 얼마나 <웃음> 아니 장사 게... 사이에 유튜브. 이봐봐 이게특별사가 아니라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아이... 참말로 아.. 아 그럼 아, 나는 이거, 기가 죽어서 이거 옷 잡은 좋아 어.. 아, 정말? 언젠가는 확뚫 때가 있는 거야 계속해 딸아 아빠 말좀 믿어줘 이런 댓글도 있었어 아 당연하지 딸이 그거 아빠를 잘 몰라도 그렇지 아 민재야 아이 아빠 이제 믿겠지? 이제? 인정해달라는데? 인정해 주지 이제 특정사 나오고 아빠 아 어, 어, 잘하네 어? 인정, 인정하는 거야? 아, 인정하는 거야? 아이거 참말로 그래가지고는 인정한 느낌이 안되네 아이고 안된다는데? 그뭐 어떻게 기가 엄청나게 살았어 어? 아이고 아빠가 이제 봐봐 이다 이런 것도 다 보고 이거 여기, 여기 뒤에 보면 다 우리 후배들이 딱 해준 거야 이게 후배들이 아유, 또 제대할, 또 때, 말이 제대할 때 제대할 아, 때 후배들이 피곤해졌어 진짜 가해준 거야 이게. 나 아니 저거 촬영하고 아직 한 번도 응. 관심 안 해남치를 않아, 이거. 아씨 기가 살아가지고. 아 이도 아, 아, 아, 모르면서. 아이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인정을 해준다니까 다행이다. <웃음> 아 이제 아빠가 공수부대 특전사 나온 거 이제 다들 알겠지? 아이고, 아이고 공수부대 나왔다고 어? 지금 언제까지 그는지모르겠네데다리는 나보다 더 얇아가지고 공수부대 어. 나왔다고 그냥.